와이 와? 개구리알 말랑이 느낌이 완전 미쳤어 너무 좋아 <웃음> 오영롱하니 개구리알 이건 정말 만져본 사람만 안다니까 <웃음> 오 개구리알 말랑이 아 깜짝이야 <웃음> 놀랬냐 <웃음> 뭐야 오비키? 야, 개구리알 말랑이 얼마나 촉감 좋은지 한번 만져보자. 응. 절대 안 되지. 엄청난 걸 갖고 오지 않는 이상 거래하고 만져라. 와,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냐? 나도 우리 엄마가 사준다. 치. 흥! 흥! 이건 두리안 말랑이. 뾰족 뾰족 따울것 같지? 근데 엄청 말랑이라고 뭐. 말랑 말랑. <웃음> 와, 두리안도 갖고 싶다.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안 다치셨어요? 다치셨을 것 같은데. 할미는 괜찮아요, 할미는 잘안 다쳐. 어이. 아이고. 어. 아유 더요, 할미가 천천히 할게. 아, 할머니 여기요. 어. 아유 더요 할미가 천천히 하면 되는데 괜찮은데 아니 할머니 더운데 사고 팔고 계세요? 아이 고마워요 응간다기보단 줄사람을 찾고 있지 네? 아이 이거 이거 가져요 네? 이렇게 좋은 컴퓨터를요? 응 할미도 이거 주운거야 주운거 오, 네저 진짜 이거 가져도 돼요? 그렇다니까 이걸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요 아, 그런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운거라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 아. 그걸로 재밌게 잘 노르렴. 다녀왔습니다. 와우! 어? 아무도 없나? 아휴. 오, 컴퓨터. 근데 파빗 모양 그려져 있다. 재밌다. 열어볼까? 어? 어? 오, 파빗이잖아? 근데 이거 화면이 깨진 건 아니겠지? 두리안 말랑이? 이것도 설마? 설마 이 두리안 말랑이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진짜잖아! 두리안 말랑이다! 와! 오, 진짜 두리안 말랑이가 나왔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 진짜 말랑이 부자 되는 건가? 와! 이것도 나와라. 우와. 오, 오. 나왔다. 제발 개구리 할 말랑이도. 오, 나왔다. 우와. 느낌 좋아. 우와. 이것도 나와라. 아 잠깐. 우와. 개 말랑이 거리하면서 놀아야지? 키키키키 오비키 이 <웃음> <웃음> 말랑말랑 야이야이야 대박 대박 야이야이야 키키키키 음음 음. 뭐야 오비키잖아? <웃음> 난 쟤가 그냥 싫어 에이 개구리와 말랑이 이거 진짜 재밌어 거기다가 찐득거려서 여기에 붙지요 야! 우우. 말랑이 쇼핑 좀 했나 보지? 쇼핑? 어, <웃음> 엄청 쇼핑했지. <웃음> <웃음> 그래도 넌 이런 건 없지? 매직 로프. 아,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아? 뭐야? 색깔이 더 귀엽잖아. 마치 워터파크 슬라이드 색깔이야. 슝, 슝, 슝. 매직이다. 매직 러프. 야, 너 이거 있냐? 뭔데? 이거. 짜잔! 이거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뀐다? 바꾸고 싶으면? 오? 이렇게. <웃음> 신기하지? 오, 오. 우와. 나도 한번 해보자. 해보고 싶지 해보고 싶지 던지면 색깔 바뀌어 이렇게 봐봐 슉! 슉! 슉! 색깔 바뀌지 신기해서 해보고 싶다 그래 자 재미없어 야 남의 거 가져가놓고 던지면 어떡하냐? <웃음> 내 마음이지 갖고 싶으면 니가 죽던지 이씨 저게 빌려주니까 <웃음> 처음보는 스피너잖아 한번 돌려보고 싶지 안줄거다 <웃음> 나중에 놀이터로 다 들고 나와 거래 한판 하자고 그래 한판 하자 이번엔 사기칠 생각하지 마라 사기라니 난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응. 저번에 아이폰인 척하고 케이스만 바꿨잖아? 나는 그 안에 핸드폰 기계 있다고 말안 했어. 이거랑 거래할 거냐고 물어봤지. 키키키키 오비키 아 어? 짜증나 오비키 <웃음> 다음 거래도 기대해 주세요. <웃음> 뭐야 나 몰랐는데 열받아 추가 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 아직도? 와! 어제 갖고 놀던 풍선 부는 오리 그거 내아 네. 그건 갖고 논지 얼마 안 됐는데 어, 그래 치솟아고 딱 여기까지다 어. 안녕 갖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